안녕하세요 초본 농사꾼 청홍매실 순둥입니다 매실이 이렇게 열렸네요 매실이 올해 이제 3년차 입니다 많이 열렸네요 또 그런데 진딧물이 이렇게 꼈네요 매실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많이 열린 데는 많이 열리고요 자. 작년에 심은 갓꽃이 너무 이쁘네요. 음, 이뻐서 그냥 뒀습니다. 이제 씨가 되겠죠? 자, 아직은 열매가 좀실하지는 못한데 이 진딧물 때문에 이렇게 쪼글쪼글 하다네요. 그리고 내일이면 제가 이 암을 줘서 어머, 여긴 많이 열렸네요. 한번 보세요. 너무 이쁘게 열렸습니다 음 신기합니다 이렇게 많이 열렸네요 제가 자연개식용으로 작년에 음 너무 이쁘죠 매실이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음 너무 예쁘게 열렸습니다 신기합니다 또 어, 여기는 잎사귀가 어머 요 매실은 동글동글하게 열렸네요 동글동글합니다 매실이 자 이제 잘 키워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어머 너무 예뻐요 근데 잎사귀가 없는게 이상하네요 음 잎사귀가 나와야 될 텐데요 너무 예뻐요 근데 요거는 진딧물이 아직 안 껴서 이렇게 잘 열렸네요 근데 진딧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초보농사꾼이 또 한심하네요 또 눈품 발품 팔아서 제가 진딧물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매실입니다 홍매실은 좀 늦게까지 열리는 건데 너무 잘 자라서 좀 구박을 하고 내비 뒀습니다 더니 이렇게 잘 자랐네요. 눈만 흙혀도 잘 자랍니다. 홍매실은. 제가 이제 진딧물을 이제 진딧물과의 싸움인데요. 제가 내일은 이제 진딧물과 실름을할 겁니다. 다른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